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 모션을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로 얘를 가져가서 이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프리미어에도 파일에 어도비 다이내믹 링크에 임포트 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파일을 직접 저장해서 이렇게 임포트로 가져가는 한 가지 방법 하고요.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 결과물을 에센셜 그래픽으로 저장을 해서 어, 프리미어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그 모션은 프리미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 색상을 수정하거나, 뭐, 폰트의 종류를 바꾸거나, 어, 폰트의 컬러를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 방법은 두 가지. 애프터 이펙트를 저장해서, 파일에서 save나 save as를 이제 하면 되겠죠 얘를 우선 이제 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shape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럼 이제 항상 가져갈 때는 이콤포지션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컴프 3번이니까 어, 보기 편하도록 여기에서도 뭐 shape, motion 뭐 이렇게 이 제가 제 이름을 바꿔놔 볼게요 한번 그럼 얘를 이제 저장을 했으면 프리미어로 와서 파일에 어도비 다이나믹 링크에 임포트를 한, 하는 거죠. 자 임포트 그래서 에펙 쉐입, 쉐입 모션 얘를 어, 선택을 하고 OK를 하게 되면 하나의 컴포지션이 들어오게 되죠. 자 얘를 이제 작업창에다가 끌어다 놓고 어, 이제 얘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어, 합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합성을. 근데 얘를 수정하려면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하려면 무조건 애프터이펙트를 다시 실행해서 이 안에서 수정을 해야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애프터이펙트에서 작업한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여기 있는 그래픽스라는 창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창이 이제 열리게 되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어, 그걸, 어, 프리미어에서 에센셜 그래픽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어, 훨씬 편하게 이제 우리가, 어, 작업을 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만든 이 모션을, 어, 프리미어의 에센셜 그래픽으로 가져가려면, 어, 여기, 윈도우라는 메뉴로 들어와 보면 윈도우에 Essential Graphics라는 메뉴가 있어요 Essential Graphics 여기에다가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옵션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정하는 옵션은 모든 걸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즉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명령어들을 전부 다 추가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만 추가할 수 있냐면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Essential Graphics라는 창에서요. 자, 어떤 컴포지션을 가져갈 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컴포지션이 이렇게 아주 많을 때는 어, 쉐 i 모션이라는이 컴포지션을 이제 가져갈 거니까 자, 얘를 먼저 선택을 해요. 컴포지션을 그 다음에 솔로 서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의 메뉴가 이렇게 쫙 열려요. 그쵸? 열리죠? 이렇게 길게. 솔로 서포트라는 걸 눌렀을 때 열리는 이 메뉴들만 그래픽스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추가할 수 없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추가하고 싶은데 그 명령어가 추가가 되는지 되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면 이 솔로 서포트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누르면 메뉴가 다시 닫히고 한번더 누르면 열리고 그러니까 메뉴를 닫혔다 열었다 할수 있는 게이 솔로 서포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자 나는 프리미어로 가져가서 이 선과 이 선의 어, 두께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라운드 렉탱글 있죠. 자 라운드 렉탱글 메뉴로 들어갔을 때 어, 스트로크에 위드라는 메뉴가 열려있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 스트로크에 위드라는 이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로크 위드라고만 두면 잘 모르니까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얘도 라운드 사각형, 뭐 스트로크 위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고요. 자또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라인의 스트로크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또이 라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 위드 값을 여기에다 또 추가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색상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 스트로크에 컬러 있잖아요 스트로크에 컬러 클릭해서 추가하고 그럼 얘도 사각형 라인의 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저쪽에 가서 프리미어에 가서 수정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글자를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이 글자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우리가 만든 글자 있죠. 자 글자에 보면 두 가지밖에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메뉴는 아주 원래 글자에는 메뉴가 많지만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바로 소스 텍스트라는 이 메뉴가요.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글자를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고 뭐 프리미어 이렇게 내가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소스 텍스트라는 얘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소스 텍스트 얘도 이제 우리는 글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넣을 거니까 얘는 뭐큰 이라고 저는 그냥 보기 편하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또 다른 글자에 어, 소스 텍스트를 여기다 추가를 해주고 얘는 안쪽 이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쉐입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색상을 추가할 수 있는 명령어를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글자로 여러분들이 가보면 어때요? 글자는 소스 텍스트와 투명도밖에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두 가지만 바꾸고 싶어요 글자의 색상을 그러면 이 글자에는 직접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이펙트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하면 돼요 색상을 바꾸는 이펙트는 이제 필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우리가 필과 스트로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측에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검색에다가 자, 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F-I-L-L. -L. 그럼 여기 generate라는 메뉴에 필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얘를 맨 아래에 있는 글자에다가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바로 여기는 이펙트에 의해서 이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우선은 저는 뭐 처음에는 하얀색으로니까 어, 여기는 이제 필의 컬러를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솔로 서포트라는 이 메뉴를 클릭했다가 그러면 메뉴가 다 닫히죠 다시 또 클릭해보세요 그럼 메뉴가 열려요 그래서 맨 아래 또 내려가 보면 이제 이펙트에 있는 이 효과들이 다 추가가 될수 있다라고 열리죠 그래서 글자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수정할 때는 어, 글자 자체적으로는 에센셜 그래픽에다가 컬러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필이라는 이펙트를 추가해서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컬러를 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고 이름을 항상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바꾸세요 그럼 안쪽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겠죠? 안쪽에 있는 이 글자도 내가 어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글자에다가 또 필을 추가해주고 솔로 서포트 그리고 그 글자에 들어가서 컬러 라는 메뉴를 얘한테 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걸 이제 수정하고 싶은 메뉴들만 어, 에센셜 그래픽 창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때 이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솔로 서포트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확장이 되는 메뉴들만 넣을 수 있다 그것만 잘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추가하고 조금 이따 더 추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은 꼭 먼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제 Essential Graphic에 들어갈 이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 얘도 똑같이 그냥 s h a p e m o t i o n 모션을 우리가 이제 어, Essential Graphic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는 여기 있는 ExportMotionGraphicTemplate이라는 이 메뉴를 눌러주면 이제 얘가 Essential Graphic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눌러볼까요? Essential Graphic 저장하라고 하면 그냥 저장 한번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건지 프리미어하고 똑같아요. Essential Graphic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어, 프리미어에 에센셜 어, 그래픽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어, 이걸 이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내가 만든 걸 여기저기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니까 어, 로컬 드라이브 뭐 에센셜 그래픽으로 해도 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그냥 로컬 드라이브 어디에 저장할 건지 경로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OK 버튼만 눌러주면 저장이 돼요 자 이때 뭐 폰트를 찾는 이런 메뉴가 나오면 캔슬하면 됩니다 MOGRT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런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 프리미어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Essential Graphics 창에서 요게 Install 이라고 했었죠 이 아이콘이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저장한 파일, 얘를 선택하고 어, 열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가 됐을 때 어떤 건지 잘 찾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얘를 플레이. 자,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set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 화면에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래서 0프레임에 다 두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보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의 모습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쉽도록 이 시간을 놓고 Set 포스터 프레임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자,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셋 포스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찾기가 쉬워지죠. 여기 있는 애를 이제 끌어다가, 바로 어, 그런 다음에 이 Essential Graph를 선택하고 Edit라는 메뉴로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After Effects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이 설정 값들이 그대로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라운드 사각형의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하니까 두께 조절을 바로 되죠. 그쵸? 안쪽에 있는 선의 두께도 바로 조절이 되죠. 색상 바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또 글자의 색상도 바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소스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라고 근데 나는 여기를 프리미어로 바꾸고 싶다 그럼 프리미어로 바꾸면 바로 프리미어로 바꾸고 얘를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제 이 폰트가 이렇게 프리미어로 바뀌어 있는 걸알 수가 있지 이렇게 글자의 색상 글자의 색상 이렇게 두께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디자인 모션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글자, 특히 이제 우리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겠죠. 어, 모션은 똑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만 어, 달라져야 될때자 이때 이제 지금 보면 저는 글자를 바꿨을 때 얘네들이 정확하게 정렬이 잘 되게 되죠. 이거는 폰트를 여러분들이 프리미 애프터이펙스에서 이런 만약에 에센셜 그래픽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럴 때는 항상 이 파라그래프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양쪽으로 글자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영역 안에서만 딱 글자가 쓰여지게 할수 있겠죠 만약에 좌측 정렬이 되어버리면 길이가 안 맞잖아 그래서 짧은 글자를 쓰면 길이가 안 맞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져갈 때는 항상 폰트는 이 파라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 을꼭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라 이야기고요 하지만 프리미어로 모션을 가져와서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어, 모션, 움직임을 가지고 와서 움직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 만들어진 결과물에서 이런 소스의 어떤 설정만 바꾸는 거지 움직임 자체를 에센셜 어, 그래픽을 이용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움직임 자체를 바꾸려면 따로따로 저장을 하는 import 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모션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 모션을 조금씩 바꿔서 다시 또 Essential Graphic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After Effects에서 만든 이 과정을 어, 그대로 프리미어에서 이제 쓰고 싶다 근데 뭐 폰트를 바꾼다든지 뭐 색상, 두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고 싶으면 Essential 어, Graphic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